모바일용 광고 맞춤 설정하는 부분은요. 모바일에만 광고하겠다, PC에만 광고하겠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행동 유도 버튼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친화적인 버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90쪽에 모바일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바일 캠페인 기획하고 소재 제작하고 이벤트 진행하고 주요 매체 네트워크 광고로 진행하는 게 모바일 형태의 광고인데요. 어, 어떤 광고, 모바일 안에서도 어떤 광고를 열어줄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소개팅을 되게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개팅 앱을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이 소개팅 앱을 광고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광고해야 될까요? 모바일에서 봤을 때. 페이스북. 또 어디가 있을까요?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모바일 중에 어플리케이션 내에 삽입하면 좋아요. 특히 어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우류 사이트 같은 데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내부에 삽입하거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게임, 네. 그런 데에다 배너 광고 형태로 제작을 해주면은 가입 유치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광고,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이런 것들이 쭉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 192쪽에는 어플리케이션 광고에 대해 가지고 주요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와이프는 손가락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이동하는 거. 쉐이크는 흔드는 거. 자이로는 자이로드로마시죠 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이게 중력에 위반, 이거 해가지고 위치, 그런 부분을 감지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자이로라고 얘기합니다. 자이로 드롭이 중력을 떨어뜨리다란 얘기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신체 정보 제공이라는 거는 우리 홍채인식 같은 거나 지문인식 같은 거, 목소리 같은 것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네, 뭐 이건 넘어가면 되겠네요. 193쪽에 문제 풀어볼게요. 모바일 광 마케팅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나열해 보세요. 많은, 응,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위치, 네, 위치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라 거. 네, 그리고 다음에, 다음 용어 중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휴대폰을 실행되도록 설계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은, 앱이죠.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막앱 마케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위치기반 이죠 위치기반부터 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데부터 탐색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푸시 푸시 보내시는 거랑 배너 광고나 아니면은 행동 유도 버튼 같은 것들 그녀들은 멘붕 중네그 <웃음> 얘기에 그 얘기예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인터넷 지금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모바일 광고는 PC 광고든 뭐든 광고의 가장 큰 그리고 인터넷 선이 연결되어 있는 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해요. 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미줄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거미줄처럼다 엉켜져 있고 설켜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합니다. 최고의 고객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 마케팅 캠페인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사항을 나열해 보세요. 말이 어렵죠. 최고의 고객 경험을 보장하는 건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죠. 일단은 앞에 있었던 거 우리 광고 모바일 광고 얘네들 다 얘기하시면 돼요. 186쪽에서 187쪽에 나와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도 될수 있고 아니면은 190쪽에서 나와있는 내용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확보하고 싶어하는 마케팅의 목적은 뭐죠? 판매죠. 판매. 판매하고 리드를 생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퍼링 서비스는 뭘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퍼링 서비스 내이 어플리케이션, 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함으로 해서 이 고객이 이탈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걸 오퍼링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시면 가장 고려해야 될사항으로 맞게 되시겠어요. 자, 5번에 다음 중 모바일 광고에서 할수 있는 세 가지를 고르세요. 디스플레이, 소셜미디어, 잡지 빼고죠. 잡지는 오프라인이죠. 앱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196쪽의 분석으로 들어오시면 은 이거는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고 분석하는 패턴을 찾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페이스북의 시스템, 분석 시스템 뭐가 있을까요? 인사이트 볼수 있고 구글에서는 애널리틱스에서 볼수 있겠죠 분석 행동 유도 분석 같은 걸할수 있는데 196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수익률 이라고 roi 가 나오는데요 이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roi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실 거예요 어려워서 안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roi 이제는 오, 아는데 이제 그죠 <웃음> 네. 내가 쓴, 투자했는 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리턴이 돌아왔는지를 보는 것이 ROI라고 얘기를 합니다. ROI가 얼마나 됐는지 뭐 측정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알아놓으셔야 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분석, 도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넘어가셔도 되, 되겠네요. 198쪽으로 올게요. 웹사이트 분석, 측정 도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측정 도구들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정량적인 측정치, 뭐 어느 뭐 브라우저를 쓰는지 제품별로,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시간대별로 등등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99쪽으로 넘어오시면 분석 도구를 이용한 추적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접 트래픽이 있는 거. 이건 사이트 주소로 브라우저에 입력했는 경우, 자연어 검색으 해서, 검색 엔진에서 무료 트래픽이 발생했는 경우,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트래픽이 발생했는 경우, SNS 어디를 통해 들어왔냐, 이런 얘기죠. 그 추천을 통해서 들어왔는 경우에는 어떤 방문객이 다른 사이트 링크를 따라서 사이트에 방문했는 경우, 이런 거는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에 올려져 있는 링크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왔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199쪽 상단에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제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실 건데요. 음, 내 웹사이트에서 한 페이지만 액세스하고 이탈한 방문자를 이탈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탈율. 그 한마디로 첫 페이지에서 1초, 2초만 머물고 나간 애들을 얘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로 이동, 이동하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탈율이라고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방문자가 웹사이트에서 전환 이라는 것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오픈마켓 그 광고 관리 시스템 중에서 유료로 쓰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에 몇명 담았냐, 구매 버튼 누가 눌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 전환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전환과 전환율은 단어가 좀 다르네요. 네, 200쪽으로 넘어갈게요. 웹사이트 분석 네 가지 플랫폼 나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크레이지에그, 모즈, 키스매트릭스라는 것까지 네 개의 회사 나오는데요. 요거 저는 제 시험, 제가 시험 볼때요네 문제 나왔어요. 이거 틀렸거든요. <웃음> 모즈, 모즈 썼어요, 저는. 뭐지, 모지, 뭐지가 뭐지? 뭐 이러고 모지가. 눌렀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지가 뭐지? 뭐 이러고 이러시면 네. 안 돼요. 네. 웹사이트 분석도구, 애널리틱스와 같은 네.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다 뭐진 안 나와요. 이거 어려워서 이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 보고서 보내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기는 하는데 안 나오실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워가지고 쉬운 게 없다고요? 이거 안 나올 거라니까? 그래서 어려운 그럼 이게 다안 나왔으면 좋겠네 205쪽 분석 도구로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을 고르세요 분석 도구, 분석하는 도구예요 네 캠페인 측정하고 네 추적하기. 이두 개는 되는데 업로드하고 만드는 건안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데이터 마케팅 캠페인 분석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분석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돈을 제대로 쓰는지 확인을 분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분석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웹사이트에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 3번 다음 중 웹사이트 방문자를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네, 트래픽. UV 또는 PV라고 얘기를 해요. UV, 유니크 뷰어라고 얘기를 해서 내 사이트에 방문했는, 오늘 방문했는 순수자를 얘기하는 거 UV입니다. 보통 UV를 많이 뜻하는데 이걸 가지고 웹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유저뷰 라고 해도 돼요. 유저뷰는 사실은 근데 로그인을 해야 유저뷰가 되죠. 유니크 뷰어라고 많이 얘기해요. 106쪽에 일반적인 분석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세요. 다른 사이트로부터의 웹 트래픽 출처를 받는 프로그램을 분석도구, 분석도구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구글 엔드맨티스, 로즈, 키스맨티스, 크레이지 에그. 레이지그 미친, 미친 달걀. 그쵸? 키스까지도 기억 잘 해놓고는 달걀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네. 웹사이트 네. 그만해요. 웹사이트 <웃음> <웃음> 웹사이트의한 페이지에만 액세스하는 방문자의 비율을 이탈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페이지만 보고 나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순수 전환 방문자 수를 전체 방문자 수로 나누는 백분율로 표시하면 전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사이트 분석 플랫폼 방금 얘기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쭉 넘어갈게요. 소셜미디어 인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인사이트는 211쪽에 있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여. 댓글 쓰고 좋아요 하고 반응을 보인 숫자를 가지고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참여. 참여가 높을수록 도달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도달 범위라는 거는 실제 사람의 수, 노출된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도달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멘션, 소셜미디어 메시지의 계정이나 핸들이 태그에 지정된 숫자. 내가 얼마만큼 이 사람들한테 어, 반응이 있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멘션, 트렌드는 인기 있는 주제 또는 해시태그 인바운드 링크 프로필에 링크한 다른 사이트의 링크의 수가 아니라 링크입니다. 그냥 링크 인바운드 링크 그리고 보기는 프로필에 방문한 사람의 숫자 그리고 행동은 수행한 작업, 내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뭐 장바구니를 눌렀니, 회원 가입을 했니 이런 거여가지고 행동,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용자 인구 통계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211쪽에 인사이트 도구 활용이 나옵니다. 회사 이름만 좀 기억해 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인사이트, 트위터의 애널리틱스, 핀터레스트 애널리틱스 요걸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내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나 지역 디바이스 행동을 뭘 했는지 그리고 전환을 뭘 했는지 우리 좀 전에 여러분 211쪽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이 분석 도구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가 인사이트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 한국이 아니라 왜 여기에서 우즈벡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2 1 4쪽 문제 풀어볼까요? 행동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는 인사이트죠. 소셜미디어 마케팅 캠페인 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나열해보세요. 왜 중요해요? 어떤 마케팅에서, 어떤 만들어야 될지, 어떤 마케팅에서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전환을 일으키는 건데 전환이 잘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돈을 헛되게 썼냐 안 썼냐 그 단어를 뭐라 그랬어요? ROI가 맞는지 틀린지 이거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오늘 뭔가 날씨와 같은 여러분들의 이 일반적인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로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삐리리는 소셜미디어의 프로필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다. 참여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다. 네, 보는 사람들 뷰 그리고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사용자의 핸들 또는 계정에 이름이 태그된 경우 멘션 음, 특정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는 주제 해시태그 트렌드 웹사이트의 링크된 스 인바운드 링크 왜링크 수라고 자꾸 얘기하지 링크인데 그냥 소셜미디어 인사이트 도구 두 가지 얘기해 볼까요 페이스북의 인사이트 트위터랑 핀터레스트에서 애널리틱스 온라인 광고 분석으로 가볼게요 218쪽 단어만 나옵니다 단어만 여기서부터는 PPC는 CPC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 이거 파워링크 광고 얘기하는 거죠 클릭 한번 하는 당내 통장에서 달랑징이몇개 나왔는지 그리고 천원당의 비용은 CPM 획득당 비용은 cpa cpa 대표적으로 어디서 쓰 쓸까요 보험회사 같은 거요거 나오잖아요 지금 동부하지 새로운 이름 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은 여기 뭐 떠요 이제 여러분들 개인정보 여기다 집어 넣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리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 자료 보고 싶어서 마케팅 한다고요 요게 지금 요거 하나당 돈 받는 거 cpa 제가 카카오페이지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되게 잘 쓰거든요. 거의 VIP 고객 수준이에요. 그게 그 뭐지? 웹소설이나 만화나 웹툰이나 이런 걸 보는데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거의 뭐 VIP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한 언니가 네이트 웹. 웹툰 그 총괄팀장이시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웹툰 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균 비용이 2,000원 이래요 그렇다면 돈을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2,000원이면 굉장히 적은 돈이잖아요 저는 근데 한 달에 한2만원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완전 좋은 고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광고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캐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거기 이게 되게 많아요 저한테 캐시를 만 원을 줘요 제가 여기다 개인정보를 팔면 그럼 얘네들은 카카오페이지에서 한만원 정도를 주는 거죠 카카오페이지한테다가 그쵸 그렇죠. 더 많은 돈을 주겠죠 아마 저의 고객 정보를 가져감으로 해서 저한테 광고전화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팔고 <웃음> 책 읽고 어, 그쵸 그렇죠? 저는 주로 그리고 뭐 전환권수당 비용 코스트 퍼 컨버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좀 헷갈려서 PPC랑 CPC는 안 나오실 거예요. 말이 좀 헷갈리잖아요. PPC를 CPC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네. 뭐 분할 테스트 이야기 나오는데 뭐 중요치 않고요. 221쪽에 문제는 나중에 한 번씩 풀어보시고